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건 뭐냐면요 제가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햄버거 사이트 버거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와 요런 디자인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빅 더블 버거 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를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저잔 어떤가요? 제가 윤계상씨 얼굴을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글이라든지 그런 아이콘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신기하죠? 포토샵으로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런 이미지 이런 화면을 파워포인트로 지금부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따라하는 과정 하나하나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 이미지를 일단 좀 작게 해 줄게요 왜냐면 이걸 좀 참고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보면 라인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의 색깔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 4개를 먼저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네모 도형을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복제를 할거예요 Ctrl D를 누릅니다 Ctrl D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Ctrl D를 두번 누르면 똑같은 간격으로 도형이 복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추출을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는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을 일단 스포이드로 여기 있는 초록색을 콕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찍어 줄게요. 둘. 이것도 셋. 마지막 어두운 색이죠? 이 색깔을 콕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추출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그룹화 시켜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컨트롤 g 를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크기를 일단 줄여줍니다 길게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바뀐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삽입을 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은 다음에 빅앤 더블 버거 이렇게 적어 볼게요 글씨 크기는 키워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글꼴이 지금 애매하죠. 지금 제가 글꼴을 고민했는데요. 좀 비슷한 느낌의 무료 글꼴인 배달의 민족 도현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배달의 민족 도현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은 크기를 일단 좀 작게 해 주고요. 자, 빅앤 더블 버거 이렇게 해 봤고 아래쪽에도 더블 오리지널 치즈버거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수직 수평 복사 해줍니다 그리고 버블 오리지널 치즈버거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글꼴 크기도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준 뒤에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색상을 또한번 스포이드 기능을 해서 콕 찍습니다 비슷하죠? 여기 있는 이 상자도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수직 수평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도 그대로 텍스트를 삽입해 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색 텍스트를 복사를 하고 왼쪽 맞춤 한 다음에 한 번을 먹어도 글씨 크기 줄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그대로 적어줄 건데요 아래쪽에도 그대로 일단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한 뒤에 불에 직접 구운 <목소리> 풍부한 맛 와우. 되게 많네요. 자 글씨 크기를 일단 좀 줄여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순쇠고기 더블 패티는 좀 굵죠. 그리고 이쪽은 좀 얇고요. 일단 글꼴 자체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나눔 스퀘어체를 일단 가장 먼저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순쇠고기 더블 패티는 굵은 글꼴이기 때문에 나눔 스퀘어체가 아닌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를 써주도록 할게요. 글꼴의 색상도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꿨고요 나머지 도 더블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팁 하나 나옵니다 서식 복사를 여기다 붙여넣기 할수 있어요 서식 복사는 뭐냐면요 Ctrl Shift C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과 글꼴이 한꺼번에 붙여넣기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식 복사 붙여넣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왼쪽과 얼추 비슷해진 것을 볼수 있어요 뒤쪽에 있는 이 도시 이미지를 넣어볼 거예요이 도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해 볼 건데 저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픽사베이에다가 시티 라고 적어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윤계상씨가 있었던 또 뒤에 있는 이미지랑 비슷한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크게 키워주고요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면 끝 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는 글이 생각보다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이미지를 살짝만 어둡게 해줄게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림도구 서식 수정 살짝 어둡게 해주게 되면 글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 마무리 지어볼게요자 여기 아래쪽에 이 라인도 또 있죠 이 라인은 아까전에 만들었던 이 도형을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채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전처럼 길게 만들어줍니다 얼추 비슷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그려줄게요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스포이드 콕 찍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도 집어 넣을 건데요 일단 빅 더블 버거와 더블 오리지널 치즈버거를 집에서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걸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에 딜리버리 주문하기라고 하는 이 도형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도형 자체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오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활용할 건데요 이것을 일단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길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살짝만 이동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면 내가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고 톡 누르면 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색상도 도형 서식 선 없음 스포이드기는 콕 찍으면 끝나죠 안쪽에 있는 글도 똑같이 더블 오리지, 오리지널 치즈버거라고 하는 이텍스 상자를 삽입하고 딜리버리 주문하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과 뒤에 뭔가, 뭔가 좀 따라오는 것 같은 이 도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안에서 그대로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는 삽입 아이콘 탭이 존재합니다 여기 아이콘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오토바이 아이콘이 어 여기 있네요 그런데 배달하는 아이콘은 아니라서 일단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선택해 볼게요 자 오토바이 아이콘인데 살짝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완전 스피드하게 <웃음>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삽입을 했고요 이제 색상도 바꿔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서식지정 색상을 스포이드 콕 찍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도형들도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이왕에 만들었던 이 도형들을 또다시 활용을 해볼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굵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얇게 만들어준 뒤에 돌려서 붙인 다음에 쭉 길게 진짜 빠르죠? 그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이 색상은 아까 전에 추출했던 색상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해제를 해준 다음에 살짝 회전을 해줄 거예요 살짝 그리고 좀더 모양을 좀더 예쁘게 해주려면 전 편집을 활용해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도 그냥 사각형보다는 이런 느낌이 좀더 훨씬 낫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비슷하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햄버거 이미지만 들어가면 끝나겠어요 짜자잔 빅더블 버거 파워포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따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효과들도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나요? 비슷하게 한 번씩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기 앞에 있는 빅더블 버거도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사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 혼자 만든 겁니다. 혹시 버거킹 보고 계신가요? 저 이렇게 열심히 햄버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